안녕하세요 인퓨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믹서 트랙에서 샌드 리턴 소리를 간접적으로 다른 곳에 들렀다가 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제가 한번 같이 제대로 짚어드렸어야 했는데 샌드 리턴 트랙 개념 자체만을 좀 설명해 드리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자막으로만 간단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때 샌드 리턴 트랙에는 보통 한 트랙은 딜레이 다른 한 트랙은 리버브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쓴다 뭐 이런 거를 자막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기능이라서 FL 스튜디오에도 미리 짜여져 있을 건데 제가 그 미리 짜여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자 우선 샌드 리턴 부분에서 제가 까먹고 빠뜨렸던 부분을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FL 스튜디오 메뉴 파일에서 여기 New From Template 즉뭐 미리 갖춰진 양식에서 불러오는 거죠 템플릿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Delay and Reverb와 mt with 4sands 라는 이 두가지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mt with 4sands는 이름처럼 정말 네개의 샌드 리턴 트랙이 갖춰진 템플릿 파일을 말하는데요 믹서의 인터페이스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거랑 그건 여기 메뉴에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편한 걸로 쓰시면 되니까 저는 지금 와이드 3번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면 보시다시피 여기 믹서 소리를 섞는 공간에서 믹서 트랙 100번 에서부터 믹서 트랙 103번 까지 샌드로 미리 잡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믹서 트랙을 아무거나 골라도 기본적으로 신호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보편적으로 리버브 딜레이 하나씩 불러와서 샌드 리턴 트랙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보면 그런 식으로 다른 샌드 트랙이 미리 4개가 만들어져 있고 딜레이와 리버브가 미리 걸려져 있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는 지금 1번에 들어가는 거죠. 이 1번 소리를, 뭐 딜레이나 리버브를 걸고 싶어 했을 때는, 얘를, 여기 퍼센티지를 이렇게 조정해서, 소리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효과가 확실히 걸리죠. 요거를 볼륨을 조절해서, 만약에 다끝다면 요런 식으로 볼륨을 통해서 내가 이 효과의 양을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음,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샌드 리턴에다가 딜레이와 리버브를 넣어서 쓰면 뭐가 좋냐 첫 번째로 컴퓨터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각각 트랙에서 리버브 하나 딜레이 하나 일일이 불러오던 것보다 컴퓨터가 쓰는 자원이 훨씬 줄어들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값들을 잘 조절해 줬을 때의 얘기인데요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딜레이 리버브 설정 값이 완전 제각각인 것보다 양만 조절하는 거다 보니까 따로따로 건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또 연구해 보시면 은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믹서의 독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리버브 딜레이 템플릿도 그렇고 이 믹서 창에서 내가 가운데 6, 7, 8, 9, 10 하는 부분을 이렇게 스크롤을 돌려서 움직이더라도 여기 미리 고정된 트랙들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올려두고 믹서 창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요 기능을 독 기능이라고 해요 독 하면은 보통 뭘 많이 생각하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독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아이폰 독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세워두는 것을 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화면을 메인 화면을 옆으로 넘겨도 요 밑에 아이콘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독이라고 부르죠 음, 그런 식으로 얘네도 지금 트랙을 독 기능으로 이렇게 꽂아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이 마스터 트랙 있잖아요 마스터 트랙 이 마스터 트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왼쪽으로 독 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잡아 둔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16번 믹서 트랙을 오른쪽 클릭해서 독2라는 기능이 있죠 자, 여기 독에서 레프트로 설정하면 마스터단 옆에 붙게 돼요 그쵸? 그리고 얘도 스크롤 해도 그대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 채널을 한꺼번에 거치를 해두고 보고 싶다 했을 때그 트랙들이 연속된 트랙이라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믹서 트랙을 드래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더욱 옆에 가 가지고 오른쪽에다 거치를 하든지 거치된 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풀어줄 때는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미들로 두면 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띠엄띄엄 있는 트랙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다 1, 5, 9, 12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다 싶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트랙을 하나씩 클릭해주면 띠엄띄엄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독을 만들어주면 띠엄띄엄 있는 트랙들이 독으로 거치가 돼서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움직여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거치가 됩니다. 또 비슷한 트랙들끼리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 크리에이트 그룹을 만들어주시면 그런 식으로 5번과 8번 지금 요 사이에 경계선이 살짝 생긴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얘네가 그룹으로 묶였다는 소리예요. 이게 한 덩어리 그룹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얘네는 스크롤을 움직이면 자연히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음, 해서 간단히 묶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